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담당자 교육, 워크, 자, 담당자 교육 워크시트에서, 자, 우리 아까 봤던 거죠? 담당자 교육. 네. 자, 담당자 교육 워크시트에서 피버 차트에, 자, 피버 차트가 있고요 왼쪽에 피버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피버 차트의총 합계열을 제거하십시오. 자, 피버 차트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키워드는 피버 차트가 될 거고, 이 피버 차트에서 총합계 열을 제거하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총합계 열이 뭔지만 알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피벗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필터링을 다시 모두 선택을 해서 다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갤러리아 백화점 지점별로 자,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지점 데이터도 지금 필터링 되어있기 때문에 자 모두 그냥 선택으로 바꿔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피벗 차트에 총 합계열을 제거하십시오 자총 합계 어디 있나요 피벗 탭을 아래 보시면 38행란에 총 합계 그래서 2214라고 하는 합계열이 있습니다 자총 합계열은 뭐예요 즉 비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더해서 여기 총 합계 값이 나와 있다. 그래서 총 합계 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합계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 A열 5행, B열 5행, 5행의 값을 더해서 C행의 합계 값이 구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총 합계 열이 아니고 여기는 총 합계 행이 되겠죠. 자, 왼쪽에는 있 행에 있는 값을 더해서 여기다 표시하는 거. 자, 그러나 여기는 자, 각각의 B 열에 있는 B 열에 있는 값을 더해서 B 열에다 표시한 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총합계 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에서 이런 옵션을 어떻게 바꿀까? 자 옵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키워드가요 옵션이에요. 즉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의 옵션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알면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이 자, 피벗 차트 임의의 장소에 마우스로 아무 데나 찍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쭉 내려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네,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피벗 테이블 임의의 장소에 자, 지금 피벗 테이블이 아니고 빈 셀을 선택하게 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피버테이블 이미의 데이터, 아무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피버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버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뜨게 돼요. 자, 맞나요? 자, 현재 피버테이블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 여러 가지 탭들이 존재하는데 레이아웃 및 서식 탭, 유약 및 필터 탭, 표시, 인쇄, 데이터, 데이터 대체 텍스트. 자 여섯 개의 탭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레이아웃 및 서식부터 볼게요. 자 레이아웃 영역에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열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열에 레이블들이 이런 이런 이런 이름들이 존재하잖아. 자 이런 이름들을 어떻게 해라? 셀 병합해서 하나로 맞춰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합계 값이 B열 3행과 C열 3행이 같은 영역이다 그러면 B열 3행과 C열 3행을 하나의 셀로 병합하고 합계 이 내용을 가운데 맞춰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뭐 서식이라고 한 영역이 있네요 오루가 표시하는 거 빈셀 표시하기 자, 내가 선택한 이피벗 테이블에 빈셀이 있을때 빈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별표를 표시해라 뭐그런거고요 오류값이 있다면 오류값을 어떻게 표시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유형및 필터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눈에 띄는게 보이네요 총합계 행에 총합계를 표시하십시오 열 총합계를 표시해라 자 현재 우리 작업 세번째입니다 담당자 교육 워크시트에서 총합계 열을 제거하십시오 열의 총 합계, 총 합계 열. 자, 얘를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밑에 있었던 총 합계 열이 없어진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작업 세 번째 프리 과정은 자, 간단하죠. 자, 피버 테이블 피벗 테이블 임의 공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자, 요약 및 필터라는 탭에 가서 열총합계표시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작업 세 번째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시험 중에 우리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 도중에는 자 이거 나온 상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항상 빈 셀을 클릭해서 자이 화면을 없애고 자이 문제에서 끝을 맺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